see the way you're sitting quietly you look a little lonely with your heart out of your chest I'm screaming help me forget all about today my brain is filled with mercury But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feel ちょっといいで <laughs> <laughs> 짐을 실어 놔주죠 제가 완전 편하게 올라가는 중 여기 고양이 엄청 많아 중간중간에 보면 <웃음> 우리 집 셀터모드는 오늘 처음 쳐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오늘 같은 날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여기 이, 타프가 전혀 부럽지 않은 아늑한 공간입니다 여기 야영장 잔디밭이 엄청 푹신해서 그냥 여기 그라운드 시트 하나만 깔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어? 먹어보면기보면돼초 귀여워 2시 보고 양안 침대 있는 조이 투기 없을 때 정치 선수가 몇경기 선발 추천했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야에게이더별 없고 알요 어린 때중요때게그그 그런 점을 오늘 만들어 수있지치 6년 이규성 왼쪽으로 이런 영향소고남오우 아니 더센거 같아 그래 우리 테트 어떻게... I don't know. 경사가 올라갈 수 있나? 이런게길 <웃음> 경사도 장난대박이네 <웃음> 여기 이렇게 가라 지그재그로 그래야지 안 힘들다 <웃음> 아이고 막이런게 말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빨리 됐나? 네. 감사합니다 다온거 같은데? 어, 요거 바로 언덕 올라만 버터스크 쉼터 느낌인데? 첫 판부터 먼저 아뭐 잡아서야 되겠다 여기 있을래? 응 그래 그래 슈. 전망대? 여기 전망대는 아니지? 아니 전망대는 아니지 여기는 그냥 쉼터가 응. 빠른 느낌 길이 많이 짧네요 2시 50분이니까 지금 한 2시간쯤부터 한 3시까지 물길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맞춰서 왔는데 아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 대박 생영으로 가는 배 가야 4시 반인데 그 약간 올라가기 전에 할머니께서 그 해산물 파시던데 가서 사 먹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일단 지금 커피가 너무 땡깁니다 It is 지금 다시 산착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하... 계단길 너무 많고 가파르고 힘든데 덩치가 너무 좋아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3월에 대매물도 트레킹했을 때 대매물도도 좋지만 소매물도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당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물도 아까 먹던 거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 계단길 지나서 전망대까지 도착하면 거의 다온 거라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동생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 갔다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동백나무길 여기도 너무 이쁘네요. 2만 원치랑 멍게 게하고 네, 네, 소라랑 멍게.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잘, 진짜 뭐. 지 제가 잘 안. 옆에 음. 음. 예, <목소리도> 춧가루고춧가